수준 래 시간이야. 진짜 세계관 출간장의 싸한다그 공도에 맞던 프리맨이 맞나? 진짜 프리맨엘은 전설다. 진짜 옛날에 맨날 로 프리미엘인데 왕같은 존재인 쥬맨 가까이 돼서 세계 최강 전설적인 1998년 미국의 벨브 코퍼레이션에선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FPS뿐만 아니라 어떤 게임과 비교를 해보아도 혁신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린만큼 이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은 게임 역사의 한 획을 그슨 중요한 게임 중 하나죠 이런 하프라이프의 후속작인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VR이라는 다소 신선한 플랫폼으로 사람들에게 맞서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시장에 혁신을 일으켰던 만큼 VR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도전장을 던지는 모습은 상당히 모험적이면서도 도발적이었죠 그러나 1998년 하프라이프가 그랬듯이 2020년에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모두의 걱정을 코웃음이라도 치듯이 다시 한번 역사의 한액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론 VR시장은 하프라이프 알릭스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만큼 이 벨브는 독보적이면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VR게임을 탄생시켰습니다 일단 알릭스는 기본적인 VR게임의 조작체계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죠 기존의 VR게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동과 아이템, 인벤토리에 따른 게임의 몰입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VR 기기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와는 달리 실제로 본인이 플레이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기기입니다 그러다보니 평범한 게임처럼 인벤토리를 이용하거나 게임 속의 탄창이나 체력 등 캐릭터의 상황을 알려주는 UI는 VR 게임의 몰입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러다보니 캐릭터의 상황을 빠르게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VR 게임들이 가진 큰 관건이었죠 하프라이펑 알릭스에서는 왼손에는 현재 남은 전체 탄창의 개수와 무기를 강화할 때 사용하는 레진의 개수, 현재 내 체력 상황을 알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총의 잔탄은 숫자라든지 간단한 표시로 알수 있게 해놓아 양손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또한 아이템을 적재시키고 꺼내는 방식도 간단하게 어깨 너머로 손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인벤토리 같은 몰입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대체해버렸습니다 여기에 양쪽 손목에 존재하는 추가 아이템 적재 파츠는 손을 가져다 대면 빨려들어가는 방식으로 소재에 대한 불편함을 몰입도에 방해 없이 간결하게 해결해놓았죠 아 지금 이 녹화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에 다 UI가 떠있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관전자용 화면이고 실제로 VR을 착용하고 플레이하게 되시면 그 어떤 UI도 게임상에 떠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게임의 상황을 유저들이 빠르게 직관적으로 쉽게 알수 있게 해두었죠 덕분에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어 게임을 몰입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프라이프 알릭스의 신의 한수라고 부르고 싶은 중력 장갑은 앞으로 개발될 VR 게임들이 표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VR의 엄청난 단점들을 개선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집이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템을 줍기 위해서는 VR을 착용한 채로 해당 위치까지 직접 이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기저기 부딪히는 건 물론이고 동선적으로 큰 낭비가 있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르키고 손목을 스냅하는 것만으로도 아이템을 자신의 손으로 빨려들어가게 만든 중력장갑은 이러한 단점들을 혁신적으로 개선시킴과 동시에 상당히 괜찮은 조작감까지 선보였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는 커다란 인벤토리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힘든 vr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무기의 개수를 세개로확 줄였습니다 덕분에 인벤토리를 열고 아이템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이 아닌 간단한 버튼과 손동작만으로도 무기를 스위칭할 수 있어 몰입도에 큰 방해 없이 아이템을 편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작키가 텔레포트랑 연결되다 보니 오큘러스 리프트 S 기준으로 원치 않은 오작동이 많았던 약간의 단점도 존재하긴 하였습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칭찬을 받는 또 다른 이유엔 소스 엔진의 장점인 물리 엔진으로 인한 VR로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경험들을 선사시킨 것이죠. 게임 속에 존재하는 어지간한 오브젝트들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던지고 들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이런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고 돌아다니며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으며 적들에게 던져 공격을 할 수도 상자나 양동이 같은 물건들은 안에 아이템을 집어넣어 들고 다닐 수 있다던지 하는 그야말로 집을 수 있는 물건들로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완벽한 VR의 세계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또한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직접 다가가서 문을 당겨서 열거나 아이템을 찾기 위해 문짝이나 찻장들을 열어야 하며 나무로 막혀있는 곳은 손을 이용해서 판자를 뜯어내고 무거운 물체들은 두 손을 이용하여 이동시킬 수 있는 등 게임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디테일한 물리엔진에 의한 상호작용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으면 마치 게임을 처음 플레이하는 아이처럼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동심으로 우리들을 돌려버리게 되죠 레벨 디자인에 혁신을 가져온 하프라이프처럼 이번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앞으로 VR 게임들이 가져가야 할 연출과 레벨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vr 게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가지의 다양한 시도를 한 게임들이 존재했지만 기기가 가진 한계 덕분에 캐릭터를 계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는 게임보다는 이동을 최소화하고 특정 구역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게임들이라고 해도 그 스케일이 미니게임 정도에 그치는 게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뭔가 커다란 서사를 가지고 캐릭터들이 이동하며 이야기를 이끄는 게임들은 전무하다고 해도 될 정도였죠 현재 vr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임이 비트세이버인 것만 봐도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알릭스는 기가 막힌 레벨 디자인으로 게임의 흐름을 끊지 않음과 동시에 vr에서도 큰 불편함 없는 진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vr의 특성상 일반적인 게임들의 레벨 디자인을 가져간다면 상당히 게임이 복잡해지고 플레이가 다소 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작품에서는 전체적인 맵들의 길이와 크기를 줄여놓았으며 VR의 특성상 전투가 체력적으로 상당한 소모를 일으키기에 전투의 빈도와 적들의 개체수를 과감하게 줄여놓았습니다. 덕분에 VR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이동이 주는 스트레스는 줄여놓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밀도 있는 오브젝트의 배치로 인해 꽉찬 구성의 레벨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었죠. 중요한 아이템들도 맵에 이곳저곳에 숨겨놓아 서랍을 열고 장롱을 열고 상자를 뒤지고 헤집어보는 등잘 구현된 물리엔진과 더불어 계속해서 유저들이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덕분에 초반에 단순히 재미있고 신기하다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의미가 없어지는 오브젝트들을 계속해서 이용하게 만들어 vr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의 몰입감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놓았죠 게임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퍼즐 요소들 또한 vr에서만이 가능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독창적인 퍼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아이템 박스부터 시작해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상자들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퍼즐들이었죠 후반에 등장하는 지뢰 제거 퍼즐은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너무 느리진 않지만 세밀하게 원을 통과하여 지뢰를 제거해야 하다보니 실제 폭탄을 제거하는 것 같은 긴장감을 선사시켜주었습니다 아마 제가 플레이했던 퍼즐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 퍼즐이었죠 그리고 챕터 7에서 만나게 되는 잭슨 파트는 총이 먹히지 않는 청각만 발달한 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선 괴물이 뿜어내는 가스를 들이마시면 기침소리를 내기 때문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하프라이프가 가진 특유의 공포스러움과 vr이라는 입체적인 경험기기 덕에 상당히 짜릿한 챕터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하나의 공포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밖에도 여러가지 퍼즐들을 플레이하다 보면 아 맞다 여기 포탈2 만들던 회사지 라는 생각이 상기될 만큼 여러가지 맵 속에 숨겨진 퍼즐을 푸는데도 꽤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게임의 전투는 확실히 VR의 맛을 잘 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vr 슈팅 게임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정조준을 하고 적들을 향해 내가 직접 방아쇠를 당기고 적들의 공격을 피해 엄폐물에 숨는 등 게임 특성상 다수의 적들과 전투를 할 수가 없어 매우 짧은 전투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만큼 굵직한 경험을 선사시켜 주었습니다 적들 같은 경우도 유저들을 추적하는 로봇 총알을 난사하는 콤바인, 강력한 샷건과 베리어를 지닌 콤바인, 기동력이 뛰어난 일반 콤바인 등 여러가지 적들이 등장하며 후반에 돌입하게 되면 특정 부위만을 공격해야 데미지를 입는 적들이 등장하는 등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전투에 변칙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집어넣어 보통의 전투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타이트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리의 결말은 시간이동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지금껏 쌓아올렸던 하프라이프의 스토리를 부정하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표했지만 확실하게 하프라이프 3에 대한 떡밥을 뿌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쥐맨을 만나기 직전에 시간여행을 암시하는 인터스텔라와 같은 고차원의 연출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맞춰서 플레이들에게 좋은 의미로 혼란을 주었으며 쥐맨과 대화를 할 때엔 vr이 가진 특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연출들로 플레이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배가 되는 몰입감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프라이프 알릭스는 그야말로 혁명과 혁신 그 자체입니다 1998년에 등장했던 하프라이프가 지금껏 게임들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만큼 이번 알릭스는 vr 게임들의 교과서라 불려도 될 정도로 그동안 불안정하고 제멋대로였던 vr 시장에 체계와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pc 게임과 달리 vr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여실없이 보여준 현 vr 게임의 정수같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하프라이프 알릭스 때문에 vr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구매를 하셔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떠들고 재밌다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보시는 화면과 vr 세상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화면은 그야말로 천지차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뷰나 플레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도 게임을 3-40% 밖에 보지 못한 꼴이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